영천에 오면 누구나 찾아와서 먹어보는 할매곰탕집, 포항할매집 아주 유명한 집이랍니다. 오늘 이 집의 곰탕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곰탕 포장도 해주시고 할매집. 유명한 집이랍니다. 영천에 오면 누구라도 와서 찾아오는 할매 공군 향집, 어... 엄앵란도 와가 있고요. 김문수도 오셨네요. 어서 오이소~ 포장도 해주시나요? 순대국밥은 5,000원, 특곰탕은 만원, 살코기곰탕은 9,000원, 도가니탕은 9,000원, 양무침은 2만원이고요, 우렁탕은 9,000원이라고 합니다. 곰탕을 포장해서 받으시면 만오천원인데요. 다섯 그릇이 나온다고 하네요. 전국 택배를 아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소모둠 수육은 15,000원, 돼지수육대는 2만원이랍니다. 강력 추천하시는 것이 내장탕, 곰탕 이렇게 있답니다. 살포기 곰탕 주세요. 살포기 곰탕 주세요. 살포기 네. 곰 네. 어.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. 저는 오늘 살코기 곰탕, 살코기 곰탕을 시켰답니다. 소금이 따로 있고 여기는 곰탕에 넣어 먹는 다대기도 있고요. 네. 네. 아 고기가 굳이 많이 들었답니다. 거의 끼 이렇게 푸짐하게 고기가 있어요 아직 점심시간이 이른데도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러 찾아 들어오고 계신답니다 식사를 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또 식사를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네요 이렇게 이 집은 식사시간이 아닌데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. 늘제 영상을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유치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